오늘 말씀은 회개와 후회.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 1. 베드로와 가롯 유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이 그 공생을 시작하고 시작하기, 하고 시작하고 나서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 세례 요한한테 가서 광해에서 세례, 침례를 받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세일의 유한한테 가서 그침례을 받는데, 자, 이 사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컬었을 때 광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냐면 이사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이사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사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와의 호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었고 가죽대를 띄웠고 음식은 메띠와 석청을 먹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되니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되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누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고요? 사두차좀 사두,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원리 원칙을 따지는 율법주의자도였고요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그 분봉왕들과 그 결탁을 해서 많은 이익을 받았던 사람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된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냐 팔절에 보면 회계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좋은 열매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선행이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우리는 나무에 찍혀져 갖고 불에 던지는 그런 존재밖에 될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목사들을 보면 자기의 보신주의와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사는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내 목소리를 내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영광 돌리는 것인지 본인이 깨닫게 해주길 바랍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쓰임 받다가 결국은 버려질까 두렵다는 고린자 전도의 말씀처럼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그 세례의 요한, 침례의 요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물로 세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과 불로서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리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는 불에 태우시리라 똑같은 말씀이 10절과 12절에서 기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들은 어떻게든 가라지는 해서 전부 다 불에 태워 없애버린다고 얘기했죠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결국은 나무마다 찍혀갖고 불에 던져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심판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러 세례요한테 한 왔죠. 그러면서 하신 말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첫 번째 뭐냐면, 침례 요한의 공생이 처음 시작하시면서 뭐예요? 침례를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고, 물속에 들어가면서 내 죄를 모두 사하여지고, 그 다음에 깨끗한 몸 상태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왔을 때 하늘이 갈라진과 성령이 내려온 가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려오면서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부터 하늘에부터 소리가 났다는, 얘기, 났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자 침례를 받고 처음 한 것이 뭡니까? 광야로 4 0을 광야 공생의 를 시작하면서 예수를 광야로 심판받으러 갔다고 기억이죠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틈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들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뭘까요? 자, 천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 천하 만걸다줄 테니까 나한테 고개 숙여봐. 라고 유혹을 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나중에 가론 유다와 동일을 취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 가론 유다도 결국은 어떤 권력 욕에 의해서 예수님을 파는 결과밖에 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 전수에 보면 4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는, 연단하려고 는연단하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읽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면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러 갔죠. 사탄의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으셨죠. 이거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오는 고난, 우리가 오는 연단 자체는 뭐가 있어요? 이상이 오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이 하느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라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죠. 야,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야? 그런 얘기하시죠. 이 나라를 한번 볼까요? 이 나라가 지금 왜... 메르스, 사 메르스서부터 시작해갖고 여러가지 이런 그신종플루서부터 시작해갖고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주셨을까?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에 끝나고 40일 광야에서 심판, 광해에서 사탄들한테 그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을 그 부르러 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갈릴리 해변에 가서 베드로와는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하라 너희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그 다음에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형제, 세배대아들 야거보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일, 자기의 권력, 자기의 명예, 자기돈 모든 걸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그 다음에 아버지도, 가족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그. 유익이나 어떤 명예나 권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뭐 했습니까? 건물을 버려두고 내 일도 버려두고 내 권력도 버려두고 내 돈도 버려두고 내 가족들까지도 버려두고 어떻게 예수를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이들은 모두가 뭐예요? 일터 사역자입니다 일터 사역자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 만든 사람이었어요? 텐트 메이커입니다 텐트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도 일터 사역자입니다. 마태, 노아 누가 다 보면 아, 마태 누가 같은 경우 전부 다 일을 하던 사람이죠. 자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을 시험하죠.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없고 풍랑이 막히니까 예수님한테 가죠. 그러면 사는 얘기가 마태복음 십자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이로 데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은혜 충만했습니다. 그죠? 내가 그, 오병리어의 기적, 오천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탔는데 배가 풍랑이 오, 오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야, 와!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려, 물이로 걸어, 예수님께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헤드라인을 보면 이 세상 것을 믿음을, 것을 잃게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 하는 일도 버려두고, 내 가족도 버려두고,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베드로전서에서나베드로전서는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놔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고난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 세상 것을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 세상 논리대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하느님 믿음대로 가야 되는지 저도 사실 참 고민이 많고 있습니다.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떤 결단 없이는 될수 없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습니까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다니시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죠. 이제 아, 내가 언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 이런 말씀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십자에서 말씀을 보면, 야, 내가 너의 발을 갖다서 씻겨줄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가는 하 얘기가 뭐냐면, 주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자. 근동지방에서는 원래 그 발이 그그 그 발을 갖다 샌달식으로 갖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발이 무지하게 더럽거든요. 발이 아주 천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귀하신 예수님께서 라피가 스승이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스승이 자기 더러운 발을 씻어준다니까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런 것이 있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하시는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발 씻는 거하고상관 없는 거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기서 이거가 이거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 하면 내가 나와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얘기요심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러면 내 발만 발가 아니라 멀도, 머리도, 손도 다 씻겨주세요. 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 약간 오버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이 앞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여기서 보면 가론 유도가 배반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원에 보면 13장 20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러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있습니까? 누구야? 그게 누구야? 말씀한 사람이 누구죠? 빡짝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요한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딱 기대면서 뭐랄까요? 예수님께 누구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떡을 누가 줍니까? 가롯 유다한테 줍니다. 자, 거기서 보면, 떠난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유다,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십니다.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자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조각을, 이떡 조각을 받고 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탄이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그 마음 속에 정말 불길하고 나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나를 배반해 갖고 오고 있으면 빨리 배반해라. 그 길을 빨리 조속히 행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심원 베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면서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지금 따라올 수가 없어. 하지만 나중에 네가 따라올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가 이르되, 주여."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죽기,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이 이런 말씀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다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한 목, 목숨까지 버칠 수 있어요 근데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넌 나중에 너의 목숨을 나를 갖다 세번 부인할까 할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이루셨고요. 그 다음에 물도 물이도 막 걸었던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나 배반할 거야. 그래서 어, 예수님 그래요? 그럼 저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 그냥 어떤 걸 했습니까? 아이, 예수님 나 예수님과 같이 죽을 정나 배반 안 해요. 어떻게요? 해 우리 혼이, 우리의 셀프가,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신념이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더 강하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셀프가 강하면 혼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근동지방에서는 그 밥을 먹을 때 항상 이거 누워, 누워지는 누워 스타일. 그러니까 떡발을 서서 쓰는 게 아니라 밥에 기대 갖고 먹는 이런 스타일이라는 것을 여러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밥 먹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자,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다. 자예수님이 그래서 그 제사장한테 잡혀 들어갔죠. 그러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 예수님 잡혀 들어가서 어떻게 하지? 다 도망갔죠. 왜 아까 저세만의 동부산에서 딱 잡혀 갈때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됐지? 그 한번 들어가 봤죠. 그래서 베드로가 바깥에, 첫 번째 바깥에 갔던 여종이 뭐라고 하냐면, 너 예수와 함께 는 사람 아니야? 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부인을 하죠.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난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새 말로 생크가 버린 거죠. 자, 두 번째 안문에서 뭐입니까? 안문에 나갔던 어떤 여종이, 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라고 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나. 아까는 부인했지만 지금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죠. 얼마 전에 모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있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진리가 자유를,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있게 한다는 것, 그런, 그런 어부성설 같은 얘기를 한다는 게난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왜요? 그 사람은 기독교이니까 그런 말을 썼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감히 진류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세 번째 뭐냐면, 곁에 있던 사람들이, 곁에 섰던 사람들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처음에뭐에 부인했고, 그 다음에 맹세했고, 세 번째 뭐예요?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자, 75절에 보면, 예수의,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에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왜요? 세번 부인하고 러니까 닭이 울어버렸죠. 자, 심히 통곡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정말 회개했죠. 난 정말 몹쓸놈이구나. 난 아무것도 쓸모가 없구나. 그러면서 정말 회개를 하고 시작했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저기로 가죠. 메세마에 가서, 야, 우리 기도하자라고 가고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유다에서 왔을 땐 나오겠지만, 거기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칼을 빼갖고, 대제사장의 종을, 종의 귀를 갖다 쳐갖고, 베어버립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야, 칼을 꼽아.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아버지 잔을 갖다 잔을 갖다 마시는 걸 막는 거야? 막지 마. 넌 그럴 능력이 없고 그럴 주제가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칼로 시작한 사람은 칼로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에 군대의 천부장과 유대인이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그런 사람에서 예수들 하기 위해서 다 도망가버리죠. 여기서요. 자, 예수님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돌아가셔 난 다음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런 얘기 했습니까? 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 면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바울은 아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안 해도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만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유대인만 믿음으로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 이방인도 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우리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나 너희나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이 매지 못하던 멍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노라 바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9절에 얘기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 믿는데 너무 이게 제약이 많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뭐예요? 우상의 제를 지낸 제사를 지냈던 그런 더러운 것과 강간하고 음행하고 매춘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목을 매어갖고 죽여버리는 동물들의 피를 먹으려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렇게 하는 것이 편지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는지 않고,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말고 목 매어서 죽인 것을 피를 먹지 않는 것이 그렇게 편지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봅니다. 되물어보는 거죠. 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러면서 뭐냐면, 어, 그 에베소 교회다가 에그 바나바하고 바나바하고 가, 바울 그런 사람이 에베소 안디옥 교에서 회 예루살렘 교회로 가 갖고 회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2장 11절 14절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개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책망을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여기서 보면요, 자. 믿음으로써 깨끗이 하사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어째야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를 능히 맺지 못한 명예를 맺게 하느냐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보세요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명하노라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래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먹지 않죠 그런데 뭐냐면 유대인이 할 할레, 일을 갖다 한 받은 선민의 이라는것 같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들이, 그들이 그, 뭐예요그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뭐예요 야거보에 어떻게 보내, 야고보하고 해서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은근슬쩍 피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도 거기에 동참해서 피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질을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냐함을 보고 왜 복음이라는 건뭐 은혜를 위해서 받는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꼭할 일을 행, 형식적인 거, 왜 행동적인 거, 왜 그걸, 그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자 앞에서 개바가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이 답장, 답, 유대인답게 살지 않냐 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 보러 어떻게 유대인답게 살라고 하겠느냐. 그거 잘못되는 거 아니냐? 네가 똑바로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남을 똑바로 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헤드라인 보면 원칙을 지킨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누구예요? 베드로는 뭐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베드로 결국은 뭐냐면 사람은 베드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무지하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돼요? 사울은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원리 원칙과 일을 따라서 일을 성사하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때 나면서 거, 저, 못 꼽게 했던 이가 어떻게 구결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푼시쇼한푼 줍쇼 그러기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네 없을 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기억했 있습니다 엄청난 말 하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일어나 걸으라 여섯 마디만 딱 했어요 일어나 걸으라 근데 누구의 베드로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느님을 찬성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르거나 아무데나 가나 하니까 서울만 가면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우리가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가슴을 쓰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관계 중심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요.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뭘까요? 행복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외자인 것, 우리 밖에 있는 것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몇 평에 살아야 되고 나는 차에 어떤 차를 사야 되고 내 와이프는 어떤 여자야 되고 우리 와이프는 어느 대학에 나와야 되고 나는 어떤 회사에 다녀야 되고 뭐 우리 딸은 몇 점을 해야 되고 어느 수준에 돼야 된다.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행복은 아닙니다. 행복은요. 남과 비교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은 뭐냐 면 뭐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게 기쁨입니다.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기쁨입니다.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내 안에서 정말 만족하고 느끼면 그때 기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기쁨으로 해라. 너답게 행동해라. 기쁨으로 돌아갔을 때 바로 그게 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예요? 설결했는데 한 명, 3,000명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도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바울은 돌멩이를 막 돌던지고 막 그랬던 게 있죠. 사도바울은 이 말의 설득력이나 어떤 그런 것이 참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걸, 모든 걸 일로서 저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안 그랬어요. 베드로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슴에 그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펴서행전 2장에 보면, 회개하라. 각각 예수구스의 이름으로 친멸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 우리,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을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의 신도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고요. 자, 한 번에 3 0명씩 하면 교회 완전 부흥하는 거죠. 그만큼 말에 힘이 있었고 설득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개발은 어부입니다. 어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사람 낳는 어부를 만들어주겠다고 라 했습니다. 결국은 3천 명씩 사람 낳는 어부를 만드신 거죠. 베드로야 내양을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5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세번 부인했죠.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예수님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 또 물어보시면 내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한번 물어보십니다. 너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뭐일 거야?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양을 먹이라고 하 있습니다 저는 예번 세번 부인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목사님도 많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나, 나 사랑할 수 있니? 네가 이걸 안준다그래도너나테 사랑할 수 있니? 너 정말 정말 나 사랑할 수 있어? 나고 나를 시험해 보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이 저만 빼놓고 전부 다 선교지에 파송 다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유독 리젝이 됐습니다. 거절당한 거죠. 그리스때 과연 저거 제가 갖고 있는 그것이 뭘까? 하나님이 저한테 야, 갈렙. 너 그래도 나 사랑하니? 야, 갈렛 목사, 내가 이렇게 있는 놈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얘기가 그거예요? 과연 나는 내 양이 어떤 양인가? 내 양을 어떻게 먹여야 되고, 내 양을 어떻게 쳐야 되는가? 만약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 나는 어떻게까지, 어디까지 내가 물러서야 되고,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는지 그런 것 같다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자, 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베드로는 세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야 나는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난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 갖고 죽었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내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은 깨닫고 그것을 보는 것들 그 기준이 누구냐? 내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더럽고 저하고 악한 것은 판단하는 얘기죠. 자 가롯 유다, 베드로와 가롯 유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베드로와 가롯 유다를 얘기했냐면 자 잘못을 알고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자살하는 건 누구입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자 지금 유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 유다 보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그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자 16절에 보면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세베데다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어,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아들, 야고보 및 다데오의,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단이 이는 예수를 판자도라고 위해 있습니다. 이 12명을 예수님이 부르셨죠. 근데 어떻게 해요? 자, 모든 것 다, 모든 것다 배우고 이,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문안이 사실 그 성경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여기서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가로 유달하는 자가 대세자다는 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 늘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이거예요. 이거 결국은 왜 예수를 은 30에 팔았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모든 권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사실 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예수님이 항상 같이 됐고 갔지만 돈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우편이죠 우편 좌편과 우편에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가로 유다였다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 믿음을 받았던 사람이 사실 가로 유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2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니 저물 때 예수께서 열,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냐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요웅성하죠 주여 합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떡한 덩어리를 줄때 그때 마태복음에서는 아, 저, 저,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뭐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자가 나를 판다고 얘기있습니다 자,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악행을 범하는 사람도 있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용,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뭐예요? 태어나면 안될 사람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자,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이로되나 뼈,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네가 좀 시인하고 있잖아. 응, 네가 시인했잖아. 네가 네가니 네가, 네가,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거예요. 네꼴락선인지 알아봐. 그러면서 막왜 지금 거짓말을 해? 나는 말씀이 하고신 거죠. 자, 우리가 성화에 나오는 가론 유다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탈리아, 라베나, 산타, 아폴리나네, 누오보 성당에서 보는데요. 자, 여기가 지금 여기 왼쪽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 옆에 기대고 있는 게 요한입니다. 요한. 쫙 전부 다 제자들이 쫙 있는데. 자, 가론유다는 어디 있을까요? 가론유다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어디 있어요? 응? 이거예요. 바로. 그죠? 왜 여기다 놔뒀을까요? 가론 유다와 별도로 우리가 구분을 시켜버린 겁니다. 자, 또한번 볼까요? 자, 1305년에 가론 유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가론 유다가 어디 있었을까요? 참고로요. 참고로 노란색을 입은 것은요. 아주 그, 아주, 음, 그 당시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 노란 옷 입었어요. 그럼 노란 옷 입은 사람이 뭘까요? 어디 있어요? 네? 자, 이거죠.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우주에 후광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색깔로서 사람들한테 그걸 표현해 준 거예요. 자, 또한번 볼게요. 이건 언제그냐면 지오토가 1305년에 그린 겁니다. 자, 1340년에 안젤리코가 그렸는데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보면 가론유다는 어디 있을까요? 가론유다요 여기는 뭐냐, 빵을 떼은 거거든요. 빵을 뗐는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시커멓게 그렸던 것들. 그러니까 상대편한테 강한 인상을 주고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진하지 않게 그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다른 사람은 좀 유하게 그리고 짧게 뭐 이렇게 그렸는데 이 사람만 유독 진하고 강하게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안젤리코가 그린 것은 가론 유다예요. 그러니까 1440년에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14세기, 15세기 들어오면서 조금 조금씩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1464년에 보면 디에릭 보호치가 그리는 게 있는데, 여기서 가론 유다는 누굴까요? 디에릭 보호치가 누구냐면, 참고로 보면, 우측에 빨간 모자쓴 사람이 디에릭 보호치예요그 사람이 자기를 갖다 여기 그림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한게 뭐냐면,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이 사람이 바로 가론 유다예요 강하고, 어떻게합니까 강하고 상대편하고 이렇게 좀, 좀 정리가 안되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보이죠. 자. 자, 여기는 누가 있을까요? 어디일까요? 다데오 가디란 사람이 1440절에 그렸는데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안쪽에 있는데 한 사람만 바깥에 있죠. 그죠 이거예요, 바로 이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표현하고 그렇게 밖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 도메니커 비고디라는 사람이 그린 거예요. 1480년에 그린 건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다 후광을 다 그렸는데, 누가만 안 그렸어요? 자, 바로 바깥에 있는 사람, 우리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그 옆에 누가, 뭐가 있어요? 고양이가 있죠. 고양이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여기요. 이렇게 고양이를 그려놓는 거예요. 성화에서 항상 나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꾸, 자꾸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구분시켜서. 자, 이 사람이 가론유단데. 자, 이게 뭐냐면, 도메니코 비고지란 사람이 그, 네오나드 다빈치 선생님이에요. 스승이에요, 스승.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보면서 그렸는데, 자, 이게 중요한 건, 네오나드 다빈치가 1494년에 그리고, 98년까지 그린 건데, 이게 원래 복원이 안되 있는 상태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제자 예수님의 제자랄때이 디테일하게 그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과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그다음 에 가론 유다는 어디 있느냐를 볼 거예요. 자, 참고로 가론 유다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여기 이제 워낙 오래돼 갖고 이게 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 색깔들이. 그래서 그걸 복원을 시켰는데 여기를 보면 이 구분이 구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한 구분. 여기 한 구분, 여기 한 구분, 세, 세 명, 세 명, 세 명, 세 명. 그래서 네 구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자, 나의 원대로 마흡가 아버지의 원대로 합소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개세마리 공장, 저 동산에 가서 정말 그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왜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저 제사장대잡혀고 죽을 때가 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36개를 보니까 계세만이라는 곳에 가서 이르러 너희는 여기 앉아있어라 그럼 제사들을 일단 놔두고 베드로와 세베다들 두월 데리고 댔고 요한을 데리고서 뭐예요? 가서 슬퍼하시면서 너희가 되게 합니다. 내마음배우 고마워하며 죽게 되었으니까 나 함께 깨어있어 그러면서 기도좀 해다.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졸려서 어떻게 해요? 졸려서 잡버려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자를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고 되습니다 가장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항상 두려울 때 쓰는 두려울고 항상 어, 두려운 마음으로 저 말씀을 갖다 상고할 때 쓰는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곳에 가서 정말 어떤 그 다른 사람과 한번 친교를 나누고 그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받고 싶은데도 내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내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내뜻 같아서 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울 수 없니? 나고했습니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어떻게 모르냐. 난 너의 마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서 너희가 너의 발도 씻겨지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왜 나를 도와주지 않니? 그러면서 섭섭한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죠. 다 자고 있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거도다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우기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뭐예요? 시험을 갖다 갔다 불시험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없으면 도끼로 깨워져서 어떻게 불, 불, 불, 불소에로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이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해라. 마음이 원인으로돼 육신이 약도다.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 중독을 하는 사람하고 만나보면 그사람 자기가 알코올 먹지 안 먹지 않고 정말 참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해요? 육신은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육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을 이기면 혼을 이길 수 있고요 혼을 극복하면 영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 30의 저주입니다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26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은 또 그들을 두시고 나이가 세 번째 같은 것을 저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들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왔다는 얘기죠. 왜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기 때문에. 자, 예수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라피어,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입을 맞추니까 이들이 칼과 뭉치로 예수님을 잡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로 꺼내갖고 제사장의 종을 귀를 베버리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때 친구야, 내가 무엇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렇게 해갖고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고서부터 모든 사람, 지금부다 도망가 버리죠. 자, 망한 이스라엘 왕의 몸값이 어떻게 돼요? 은삼십니다. 자, 3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정제됨을 보고 스스로 니구쳐 그 은삼십을 대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아갔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다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워 죽은지라 대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은한 후, 이것으로 토구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컬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교전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은 30을 가지고 토교장이밭값을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은 30의 적이 나옵니다. 비밀이 나옵니다. 자, 은 30이 뭘까요? 우리 이스라엘의 목자, 목자의 값이 은 30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한 목자의 값. 망한 왕의, 이스라엘 망한 왕의 값이 은삼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 스가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의, 11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하거든 내품삭을 내주고, 그렇지 않냐 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삼십을, 개, 음삼십 개를 달아서 내품삭을사은지라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슬 토기장에게 던지, 던지라. 하시기로 하, 내가 곧그은3 0 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 장인을 던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은3 0이라는 것은 소 여섯 마리를 살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의 값, 이스라엘 왕의 값이 망한가? 이스라엘 목자, 그니까 내가 그별벌 없는 왕,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은3 0이 그들의 품삯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갈 때 뭐예요? 맨 위에 뭐라고 썼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쓰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벨벌린 망나 벨벌리 없는 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위에다쓴 겁니다. 근데 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가론 유다가 여러분 가론 유다가 왜 은삼십에 팔았을까요? 근데왜 은삼십을 갖다가 왜 다시 도로 줬을까요? 은삼십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은삼십은 결국은 뭘 하고 있냐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벨벌린 왕이라고 얘기했죠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론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예와 권력과 힘과 파워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가론 유다가 은삼십을 주고서 자기가 받으려고 했다가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할수 없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뭐예요? 후회하고 결국은 자살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지금도 우리도 뭐냐면요, 은삼십에 자기 권력을 팔려고 하는, 어떻게 해요? 목사들이 무지 무지 많습니다. 우리 망한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에 그래서 권력을 살려고 그러고, 돈으로 권력을 사고, 어떻게 해요? 친교로 인해서 이 권력에 손을 대고, 정치, 정치, 정치 목사가 돼서 청와대에 부르면 웃으면서 쫓아가 갖고 얘기하고, 그런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중요한 건 여기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건 뭐야 은삼십에 팔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망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망한 우리 목사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씀을 잡고 항상 하나님 우리가 정말 중요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 기쁘게 하려 나를 기뻐하랴. 이 세상을 기쁘게하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는 것을 정말 기도드립니다.